뿌리는 우리 뭐 걸음을 많이 놓고 요거 비료를 이번에 그 비료. 예. 농민이 농민이 만든 그 급위죠. 예. 예. SF팜. 예, s 팜쓴 거예요. 또 심을 때 기계도 제가 생각하는 기계 있었는데 <웃음> 이 대표님이 안된다그말한 마디에 급사해 가지고 <웃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이제는 앞으로 사람을 인력을 덜 쓰고 이제 파종하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또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될것 같아서. 가전기도 이제 그때그렇게 하셨었고 비료도, 비료도. 여기 네. 여기도 지금 전부 다 SM팜 네, 다 사용해서 농사 지으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맞아요. 마을 수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동화영농 대표님을 수확하고 있다고 해서 마을 수확 현장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마을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오늘 공판장도 갔다 왔었는데 이 정도 물건을 구경을 못 했습니다. 당이한 3% 안에 들겠는데요 지금. 하하하하하 사지가 그냥 나오네요. 이가 사지? 예. 이렇게 사지가 5지 나옵니다, 5 와, 어마어마하게 네. 크네. 예. 네. 여기도 SM팜하고 스포츠가 들어가 나요 예, 여기, 동화영통은 봄에 한 3,000포, 감자하고 또 배추하고 하실 때, 그 다음 뭐 마늘 양파 할때또한 3,000포, 1년에 한 6,000포 정도를, 어, 사용을 하면서 전동사를 전부 다 SM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웃음> 뭐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캡슐 안에서 다 터져서 이제 마늘들이 다 먹고 성장을 한 거겠죠 자기 물을다 완성한 네1 0 0평에몇평 넣어야 돼요? 지금 감자 버튼 100평에 2개 정도 계산하고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럼 200평에 4, 4개 일부러 찐 거죠? 아, 왜요? 공기를 들어가서 너무 우짜르지 않게 지금 해놓냐고 공기 들어가게 지금 찢어 놓은 겁니다. 아, 공기가 들어가서 예, 우짜르지 예, 않느네 예, 예. 아. 온도가 좀 약해니. 온도가 떨어지니까. 예, 예. 아. 그냥 한 번에 벗기면은, 이게 또, 장애가 오거든, 난. 그래서 한 번씩 찢어줘야 돼. 이야. 엄청 나게 많네? 엄청 가 그렇게 많 허가 많 엄청. 2씨네 다섯 여섯. 여섯 개면 12개, 12개 아니야. 12개. 12개, 12개, 13개 12개. 지금 올라죠 네. 우와. 고정도 그 뿌리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거죠, 지금. 아,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 2월 30일? 예. 네. 2월 일은마늘인데 벌써 구간형성되는거 하고. 예. 네. 아니, 가뭘 하신 거예요? 뿌리는 우리 뭐 거름을 많이 놓고 요거 비료를 이번에 그 비료 예. 농민이 농민이 만든 그 비료 에셀팜 에셀팜 쓴거에요 이제 인산 자체가 어, 질소는 코팅 요소가 같이 들어가서 처음에 먹을 수 있는 질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팅 요소들이 천천히 용출되면서 봄까지 계속 겨울에 수분만 있으면 그 계속 비분이 녹아서 나오, 나오고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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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더 탄탄해진 작물을 키울 수가 있겠죠 SM팜하고 슈퍼추비가 도움이 네. 많이 됐습니까? 아 도움이 많이 됐지 네. 네. 얼마나 썼어요? 네. 올해 음. 네, 6,000포 네, 조금 더 조금, 네. 6,000포 넘게 네. 사용한 네. 이 밭에서 이렇게 정말 지금 좋은 만들이 나왔네요 네. 올해 3년차 3년차 3년 째 계속해서 네. 음. 그 3년 됐지 믿고 네. 사용하셔서 좋은 수확물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 내가 사용해보니까 좋으니까 또 옆에서도 농사진 거 보고 네. 많이 이제 쓰려고 들지 뭐 지금 여기 경북 안동이거든요 네. 안동인데 어, 사장님이 작년에 제가 마늘농사 짓는 거 보시고 한번 농장에 찾아오셔서 마늘밭도 구경하시고 이제 농사짓는 거를 이렇게 많이 통화하면서 이렇게 기계는 어떤 걸로 심고 수확하고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가 시간되면 한번 농장 한번 방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었 오늘 시간이 마침 돼가지고 네. 이렇게 마늘농사 지어놓은 거 구경하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대구에서 다른 그 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주말마다 오셔서 이렇게 주말농장을 지금 보십시오 <웃음> 주말농장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해놓니까 사장님 아, 저하기는 모르고 한 7,000평 정도일 겁니다. 이게 세포를 얼마나 넣으셨어요? 모릅니다. <웃음> <웃음> 하여튼, 그 대표님은 그때 파렛으로 와가지고, 조금나고 다뤘어요. 산을 깎아서 만든 마사 땅은 그냥 모르고 그냥 뿌리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계산할 필요 없이. 계산, 네. 계산. <웃음> 남들 100평에 3포4포 한다 그러면, 네. 그냥 이런 땅에는 다섯 개, 여섯 포를 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물만 주고 나면 금방 배수가 잘 되는 땅이죠. 그죠? 네. 자 여기는 그 기계파종을 하면서 그, 속도를 그, 좀 천천히 진짜, 가니까 씨가 많이 들어간거죠 아요네 씨가 많이 들어갔죠 아, 그래, 그래. 예, 그래, 여는 억수로 많이 섞었어요 네, 이렇게 심어야 돼요 네 이렇게 심어야, 네, 이렇게 심어야, 이렇게 심어야 네. 되는데 네. 그걸 모르고 네. 이제 했거든요 이게 여행 밀식을 시작. 하면 사이즈는 조금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도 이 수확량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심으면 아니, 네, 이렇게 심어야 돼 네. 조금 빨리 가게 되면 결주율이 좀 높아지고 조금 천천히, 예, 조금 천천히 해서 요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뽑혀버렸네요. 와, <웃음> 크다. 네. 지금 마늘 사이즈가 1학 3, 4지 이상 다 나오거든요? 뭐, 조금 어린 것도 있지만 평균 한 1학 3지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 농사 짓는 천녀 자리라서 어, 매년 마늘을 그, 수, 심고 수확했던 밭들보다도 음. 이게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아, 옷도 잘 입었고 그래. 어, 물 관리도 좀잘 하셨기 때문에 어, 제가 살까요? <웃음> 살 수도 있습니다. <웃음> 저는 아마 2, 3만평 정도 하겠습니다. 야, 초보인데 2, 3만평을 하는데. <웃음> 땅이 땅이 땅이 확보되는데 아직 작년에 일부러 안 심었죠 네, 제가 경험을 이제 경험을 해보고 한다고 많이 심다 해가지고 네. 아 네. 경험을 해보고 네. 이게 칠천 평이 경험하신 거예요? 네 경험한 거죠 그렇죠 아, 네. 원래는 만원토평 심어야 되는데 네. <웃음> 아, 예. 이거도 새로 사신, 사신 거예요? 네 그렇죠 뭐, 뭐 사셨어요? 뭐 사셨어? 트랙터 두대 <웃음> 말을 심는 거 하나 <웃음> 그 다음, 제붐 스프레이 치는 스프레, 거 에. 하나. 그 다음, 제또뭐 있노? 공육도 사셨고, 데뷔 만드신다고? 네, 그렇죠. 자고 <웃음> 트랙타에다가 하면서, 이게 물 푼다고 시간, 트랙타 시간 많이 올라가잖아요? 응. 네. 이게, 이 양수기 물 푸는 거 단기간에는 좋은데, 네. 나중에 트랙타 팔 때, 시간 게이지로 판매를 하거든요? 이 트랙타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하천 부지 농사짓고 예. 할때 예, 이럴 때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4인지 양수기 같은 거 이렇게 양쪽 두개 달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잖아요. 농업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옛날처럼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농업이 아니고 이제는 좀 쉽게 좀 편하게 또 규모 어떤 경제가 나와야 되는 그런 농업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또 우리 또 대표님도 잘 알아 가지고 <웃음> 어떻게 좀 <웃음> 진짜 결정적인 순간 몇번 있었는데, 대표님이또 어드바이스, 그팁몇 마디 때문에 또 이렇게 쉽게 된것 같아요. <웃음> 진짜입니다. 그건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실수할 분몇번 있었는데 잘 코치 줘가지고 뭐 고맙죠. 네, 한꺼번에 이렇게 피복할, 파정도 되고 약도 치고 피복할 수 있는 요 기계를 맞추셔가지고 딱 일도 빨리 끝나셨었고. 그렇죠 올해 한번 해보시니까 속도 조절만 잘 하시면은 그죠 괜찮을 것 같죠. 그죠. 예. 그리고 또이 겨울에 어장령이나 합천이나 이렇게 남쪽 지방들은 부직포를 안 덮으셔도 되고 덮더라도 이렇게 두꺼운 부직포를 안 덮는데 안동, 영주, 예천이래 위쪽으로 이렇게 날씨가 추운 지방들은 두께를 약간 두꺼운 25g짜리 부직포를 덮어주고 그안 덮어주고 차이가 저희가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문하라 해셨고 <웃음> 주문도 <웃음> 해주셨고 <웃음> <웃음> 그렇죠. 하여튼 고맙죠, 그렇죠. 어쨌든 대한민국. 농부들이 초보 농부든 뭐 숙련된 농부든 부자 되는 그대까지 <웃음> 저희 한국 농산팀이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Here we go.